자 반갑습니다 각도게임들 어, 오랜만이네요 2022학년도 4월 고3 어, 모의고사 어, 언어와 매체 35번에서 36번 질문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여러분 그 개념을 전부 다 자기가 줄줄줄 외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 지문에서 충분히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잘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외우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푸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표준어 를 소리대로 적는 게 1번이고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게 2번입니다 <웃음>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해가지고 소리대로 적는다? 그게 무슨 말이지? 했으니까는 이제 우선이라는 구조 표지어를 통해서 이제 먼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제시해주고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했으니까 그런데를 통해서 이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설명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는 발음되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자이 예를 안다면 은이부분 읽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줄여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와 매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즉 여러가지 발음을 고려한 대표 형태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표기하게 한 것이다 해서 즉 다음입니다 즉 다음은 앞에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완전히 정리한 상태로 액기스만 남겨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줄을 꺼야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발음을 고려한 대표 형태를 선택하여 그래서 대표 형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죠 자 이런 원칙은 용원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가지고 어 다만 언제나 어법에 따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을 수 있다 아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접속어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즉 예를 들어 자 우선 그런데 를 통해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아주 구조적으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언제나 어법에 따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하나의 형태로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것입니다. 맞죠? 왜? 예외니까. 여러분 원칙대로 문제 내는 건 별로 없어. 항상 예외는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따로 외워야 되고 따로 외워야 되니까 너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이거야. 자 그래서 어법에 따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대표 형태로는 여러 발음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가지고 대표 형태를 어, 설정하는 이유가 여기 딱 나오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 있어요 있는데요 있더라고요와 같이 발음한 것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기 위해 대표 형태로 선택하는 상황을 예로 들수 있다 그래서 it in it 중에 it을 대표 형태로 보면 있는데요는 비음화있더라고요는 된소리되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있어요는 설명을 할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써요 뒤에 뒤에 연결음이 붙고 요그 어, 요가 붙는데 어. 아, 연결음이 아니요 종결음이 붙는데 이제 쌍시옷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왜 디귿인데 왜 쌍시옷이 튀어나왔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인을 대표 형태로 본다면 있어요. 있더라고요. 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슬 대표 형태로 설명하면 음변동 없이 연음된 거 있어요. 있는데요. 있더라는 모두 교체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설명을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거, 그것이 대표 형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죠. 이와 달리 실제 발음에 나타나지 않은 형태를 대표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와 달리니까 앞선 문단의 내용과 다르고 예외적인 거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겠다. 자 예를 들어 노니 노타는 노니 노타로 발음되는데 여간 노 라는 대표 형태로 고정하여 적고 있다. 왜냐하면 대표 형태가 노 라면 노타를 설명할 수 없어. 왜 뒤에 디귿이 갑자기 티이 되냐고 설명할 수 없잖아. 자 근데 노실라면 노은이는 탈락. 어, 올림소리 사이에 탈락이고 노타는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어. 디귿 플러스 히은티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내가 문제를 먼저 풀으라는 거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이 그냥 국어 문법 개념을 보고 있으면 잠이 졸라옵니다. 잠이 졸라와 가지고 막 한두 페이지보다 꽉 자고 있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설명이 굉장히 지문이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걸 보면서 그냥 문제 풀면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최근 들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덥고 장마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들어 들어의 기본형 뭡니까 듣답니다 듣다 맞죠? 듣다 맞잖아. 그러면 듣다가 들로로 발음할 때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잠깐만. 이거는 듣다가 아니야. 리슨이 아니잖아. 들어오다 책은 들다라는 말이잖아. 맞죠? 아, 착각했어요. 자, 들로를 발음할 때 음운 변동 원래 들다니까는 오가 붙어가지고 음운 변동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 바로 돼버렸죠. 자, 더운, 더운과 덥고는 어간의 의미가 같지만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은 경우 이군이라고 돼 있는데, 친구들 이거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 거 여기에 나와 있었죠. 언제나 어법에 따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에, 말을 하나의 형태로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더운, 더운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형이 덥답니다. 덥단데, 비읍 어디 갔어 사라졌단 말이야. 뒤에 오가 온다고 해가지고 비읍이 사라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형이 더우겠죠. 그래서 니은 니은이 붙은 거겠지. 관형사용 어미, 관형사용 전성 어미가 붙어서 더우는 이렇게 되 있을 거고 덥다, 덥고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 자음이 오면은 비읍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형이 기본형이 덥, 더우와 더우와 덥으로 어, 나눠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의 형태로 고정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안한 겁니다. 사실 이거 있잖아, 여러분. 이거는, 아 어, 2번. 선택지 2번 같은 게, 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 어, 이게 비읍 불규칙 활용입니다. 맞죠? 덥다. 비읍 불규칙 활용. 그래서, 어, 사실, 그, 더비, 더비, 어, 모음을 만났을 때, 모음 어미를 만났을 때, 모음 연결 어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비읍이 비읍이 뭘로 바뀌냐?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다 있죠. 돕다, 돕다 같은 경우에도 뒤에 아가 붙으면 도와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뒤에 아가 오면 아는 양성 모음이니까 양성 모음인 오가 오는 거고, 뒤에 그 뒤에 더워. 어가 오면 은 음성 모음이니까 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비읍이 사실 중세 시대의 중세의 순경음 비읍. 순경은 비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경은 비읍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였기 때문에 그 활용이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소리가 오우 반음으로 납니다. 오우 반음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다. 자 그래서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여름 장마는 표준으로 표준을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군 여름 장마 발음 다르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발음 되는 대로 그대로 적은 겁니다 맞죠 끝이를 끝이로 적지 않은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끝 끝이라는 명사 뒤에 어 주격조사 2가 붙었습니다 주격조사라는 거는 형식 형태소죠. 문법적인 요소를 제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그 모음이 오면은 티읕 시랑 이가 만나면 치 h 이 된다라는 것은 구개음화죠. 구개음화. 국외음아. 그래서 여러분 다알 겁니다, 맞죠? 구개음화. 자, 그리고 불일의 어가는 실제 발음이 나타나지 않은 형태를 대표 형태로 선택해 표기한 표기한 것이군 자, 불일. 불일의 기본형 뭡니까? 불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이죠. 불이의 플러스 뭡니까? 리을. 관용형 전성음이죠. 그러면 불, 리을 그대로 되잖아. 뭐가 문제야? 맞죠? 그래서 어, 5번이 틀린 거겠죠. 5번이 틀렸다. 자 다음 36번입니다. 가를 고려하여 여러분 가가 뭐여서 대표형태라는 여러 발음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대표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깎고 깎아서 깎지만 깎는 닳고 닳아서 닳지만 닳는 쌓고, 쌓고 쌓아서 쌓지만 쌓는 할고 핥아서 할지만할는 갚고 갚아서 갚지만 갚는 이 있는데 자 가를 고려해 대표형태를 고려해 A의 대표형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돼 있습니다. 자 대표 형태가 A에서 깍이라면 깍지만과 깍는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죠 왜 안돼 있잖아 깍지만 평파열음 뒤에 지어지 오면은 파열음이 오면은 된소리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깍지만은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깍는 같은 경우에는 어 비음 앞에 음, 평파열음 오면은 이제 그 비음화 돼가지고 기역이 어, 같은 영국의 음인 비음 이응으로 되어버리죠 그래서 음음전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 형태가 깍이러, 깍이라면 둘다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탈락이 일어나지만 탈락으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 깍하면 평파로만 돼가지고 기역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뒤에 딱 또 음운 변동이 발생하는 거니까 탈락으로 설명이 모든 게다다 되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달고달지만는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죠. 갑자기 기윽이 왜 키윽이 되고 지윽이 왜 시윽이 되냐고. 근데 대표 형태가 달 달이라면 이제 시윽이 들어가면 둘다 축약으로 어, 설명 가능하다. 그래서 시윽 뒤에 바로 을 모으면 거센 소리 되기 됩니다. 거센 소리 되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대표 형태가 싼이라면 이거는 된소리 되기가 아니고 거센소리 되기. 자, 대표 형태가 싼이라면 사코 싸서를 어 음운 변동을 설명할 수 없죠. 왜냐면 니은 뒤에 왜 갑자기 키읍이 되냐고. 니은 어디 가고 쌓서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수 어, 있습니다 왜냐면 아 설명할 수 없지 왜냐면 쌓나서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연음 되겠죠 그래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왔단 말이야 근데 대표문대가 쌓이라면 둘다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어, 탈락으로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쌓코 같은 경우는 축약이잖아 쌓코는 축약이니까 안 되는 거고 이제 쌓아서 같은 경우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히읗이 약화돼가지고 탈락한다는 거. 자 대표 형태가 할이라면 할고 할지만은 음원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맞아요. 왜? 어 기역이 갑자기 기역이 그 쌍기역이 될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할지만도 어, 뒤에 지읯이 아, 지읒이 쌍지읒 될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영어로 가는 리얼 뒤에서 어, 지읒은 어, 된소리 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어, 있어요. 할지만은 설명할 수 있지만, 할 거는 설명할 수 없다. 라는 거. 근데 이거까지다알 필요 없어. 이거 틀렸어. 일단. 그러고 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분명한 답이 있으니까 자 대표 형태가 할이라면 둘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할이라면은 축약으로 설명할 수 없죠. 축약이 뭐야? 거센 소리 대기란 말이야. 거센 소리 대기인데 여기 t읒이 d 것으로 바뀌었어. 그럼 된소리 되기잖아. 이게 결과값이 된 소리인데 축약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배워야만 풀수 있었던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5번 대표 형태가 갑이라면 갑고 갑는은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 비읍이 비읍 뒤에 평파 평파음 뒤에 기읍 파열음 왔으니까 된소리 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근데 비읍이 비음이 뒤에 니은이 왔어 비음이 왔으니까 비음을 해가지고 어, 같은 위치에서 나는 비음 미음이 돼버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 형태가 갑이라면둘다 교체로 설명할 수 있겠군 네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업매 어, 35번, 36번 풀어봤는데 어, 36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5번 같은 것도 이제 선택지를 제대로 안 읽으면 선택지에 의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지만 여러분 충분히 어, 기본 개념서 하나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틀린 것만, 틀린 것만 또는 잘 모르겠는 것만 이제 찾아서 그 개념을 외운다면은 금방, 금방이라는 것은 뭐 8주, 7주만 충분히 성적이 1등급이 될수 있습니다. 언어 매체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엄매 엄매 책이랑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그 설명을 계속 참조해서 문제를 푼다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깍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